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릅니다자 이번에는 베트남으로 떠납니다. 저 비행기 타고 가야 돼 튼튼해야 될 텐데 이번에는 어떤 생물들이 나올지 기대기리합니다. 왜이렇게 더워? 야 여러분들 드디어 베트남 도착 와 역시 동남아네 동남아구만 자 큰일났네요 짐이 하나 안오고 있어요 방문이 떠오르고 있어요 정주야 어떡하니? 짐이 안나와서 형들 갈게 <웃음> 자 여러분 저희는 지금 택시를 타고 거의 다섯 시간 거리에 있는 달랏을 지나서 딜린으로 갑니다 네, 그 전에 식사하고 아마 갈것 같아요 와 오믈렛 시켰는데 이렇게 나오고 치킨, 닭 삶은 거뭐 이렇게 나오네요 어 저기 있네 자 여러분 지금 산을 달린 지 거의 2시간이 지났는데 여기는 베트남 정글입니다 와 이곳저곳에 코코넛 많이 달려있다 저기 코코넛 지금 먹구름이 껴서 중간중간에 이제 소나기가 오고 할것 같아서 좀 걱정이긴 하지만 우선 첫날은 이동하는 데만 시간이 다 쏟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런 웅덩이가 있는데 이런 웅덩이조차도 뭔가 생물이 좀 재밌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데 통발도 넣어 보고 싶고 하네요 와 역시 동남아 오면 이런거 코코넛 아 뭐야 <웃음> 여기에 코코넛이 달려 있네 이런 야자수에 이제 기대원장수풍이라고 그런 것들이 많이 달려 있는데 기대원이랑 이런 것도 나중에 잡아 볼게요 이게 채집하는 것도 좋은데 이런 것도 여러분들 그냥 보면 어떨까 싶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베트남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새도 이렇게 기르시네요 자 이동을 합시다 아이고 저희 강아지도 있네 <웃음> 와 와 산을 진짜 많이 올라오긴 올라왔나봐요 지금 보시면 탁 트여져 있어요 와 미쳤다 와 여기서 어떤 생물들이 나올지 참 기대가 됩니다 아마 이번 베트남편은 좀 편안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힐링경 왔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한번 즐겨보자고요 자 저희는 와 이제 밤이 됐는데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잡고 싶은 아이들이 있네요 개인적으로 한번 잡아보고 싶은데 어우 액자뒤로 <웃음> <저> 도망갔네 <웃음> 와 저기 위에도 있고 오늘은 집 여기 숙소 근처에서 찾아봐야겠다 아, 자 여러분 드디어 숙소에 도착해서 밥도 먹고 무튼 오늘은 어, 이동하는 데 시간 다 썼고요 아마 내일 아침에 오토바이를 빌려서 오토바이를 타고 또이 숙소에서 거의 약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채집지로 이동할 겁니다 베트남 현지 헌터 분을 만나는데 그 분께서 자주 채집하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낮에 채집을 하고 또 저녁부터 또 등하 채집도 한번 해보고 다양한 걸 보고 합니다 우선은 오늘 바로 자영을 갈게요 아침에 봐요 와... 자 여러분 날이 밝았습니다 와 진짜 풀잠을 잤네요 지금 저희 숙소 밖에 전경인데 여기는 지금 딜린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시내가고 이제 여기서 한 30분 거리? 오토바이로 30분 거리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할 겁니다 자 이제 렛츠고 근데 여기 전방에 보이는 산들이 대부분 다 깊숙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산들이에요 여기에 이제 굉장히 다양한 갑충들이 사는데 신종이 있다 해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한번 찾아 볼 건데 잡을 수 있을지 확실하진 않지만 최대한 잡아 볼게요 아 여러분 무사히 우선은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헌터분들이랑 연락을 해가지고 지금 만났고요 네, 여기에 지금 두 분이 계시고 와 이따가 주간 채집과 야간 채집을 진행을 할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1차적으로 걸어서 하이킹인데 무엇을 볼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어 겉에 봐서 봤을 땐 굉장히 건조해 보였는데 막상 들어오니까 바닥이 싹 젖어 있네요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베트남에는 뭐 정갈이라든지 타란툴러도 많아서 혁신하는 마음에 찾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쭤보니까, 지금 오각골 장수풍뎅이라는 중에 시즌이라고 해요. 그래서 야간 체질이 본격적일 텐데, 아직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결단은 수업은 없어요. 음, 나무 껍질을 캐고 있네요. 뭐가 있었나?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바퀴벌레인가 아, 메가볼! 오호 여기 메가볼이 나왔습니다 오, 와, 이게 어? 어. 아 이게 바퀴벌레네구아 등각류가 아니라 바퀴벌레였어 이, 와 이거 씨, 놀랐다 오오 오. <웃음> 깜짝이야 어. 와나 놀랐어 아 이런 바퀴벌레가 있다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메가볼인 줄 알았는데 바퀴벌레였습니다 아 진화를 제대로 했네 아 이런 바퀴벌레를 만날 줄 몰랐네요 오못 찾았나봐요 아, 아 무슨. 센티비드리 레이바무트 오아 레타일스 예 블라인드 레타이 블라인드 스네이크 이거 그거예요 장님 네, 블라인드 스네이크라고 지렁이가 아니라 음, 이제 지렁이 먹고 살아가는 아이인데 오 어? 식초전갈 오 상주야 식초전갈 야 식초전갈이다 와 바로 찾았네요 오굿 어, 여기 들춰온 데 나왔, 나왔고요. 아까 바퀴벌레도 특이했는데 이제 비네가루니라고 십초장갈이잖아요. 얘는 독이 없어요. 이제 꼬리에서 이제 뽑아내는 것 같고 앞다리 집게로 이제 물어가지고 사냥을 합니다. 강력한 친구는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소개를 아직 안 했는데 용인곤축태원파크의 원준 씨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웃음> 오늘 여기 자리를 초대해 주셔서 영광스럽게 같이 왔고요. 오자마자 다큐멘터리 이제 PD가 될 장주가 영상 촬영을 하고 있고 멘터분들이랑 재밌게 그냥 편안하게 왔습니다. 데요 어, 이게 있네. 플랫밀리패드다한쌍 아, 짝짓기 중이었어요. 방에 해야겠다 짝짓기. 나무들 중 네, 아마존에서도 본 건데 여러분들 얘네들은 이제 사람을 막 물거나 해하지 않는데 얘네 둘이 <웃음> 합작해서 방어를 하는구만. 아, 똥싸는. 아, 아. 똥싸서. 여러분들 왜 이렇게 어지럽죠? 저는. 아. 아, 이렇게 천천히 산을 올라가면서 찾고 있는데 보통 이런 나무들을 들치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을 오르고 있는데 어, 느낌으로 봤을 때는 사실 아마존은 굉장히 평평한 곳을 가서 오히려 힘들지 않았는데 베트남은 지금 산행 한 15분, 20분만 했는데도 땀이 많이 나고 힘들어요 현재 자 이런 걸 들치면 저러던 오! 과연 블라인드 스네이크? 와! 대왕! 와! 어스웜 아! 표정감이었어 오! 메가벌이다 이건 이거는 진짜 메가볼 진짜 메가벌이다 이건 진짜 메가벌이요 이건 진짜 바퀴벌레가 아니다 우선은 채집한 개체들은 웬만하면 우선 가지고 있다가 이따가 또 추가 촬영 한 후에 다 방생할 거예요 김멘터리피디님 음. 아마존 다음으로 베트남 편 어떠신 거 같아요? 아 음. 지금이 좀더 재밌는 것 같아요 아맞아못하요 <웃음> 준비 많이 했습니다 <웃음> 와 번식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진해가 지금 번식한 거거든요 와 지금 새끼들이 엄청 많죠 근데 이거는 건드리면 좀 그러니까 건들지는 않을게요 또뭐 나왔어요? 큰가요? 어. 핀셋이 없죠? 음 진해가 나왔는데 무슨 종종인지 잘 모르겠어요 보통 이게 다양이성인데 저희가 지금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메가볼드로 나오고 재밌네. 오 지금 이 나무 껍질 속 안에 정갈이 <목소리> 있대요 그래서 정갈을 찾고 있는데 정갈은 좀잘 보이진 않네요 우와 <웃음> 진짜 징그러운 거다 나오네요 <웃음> 자, 코촌 진짜 이쁘게 지었어요. 지금 색깔이 지금 자주색인데, 얘네들이 나중되면은, 검해지거든요. 단체 생활을 해요. 얘네들이 특이하게도. 여러분, 이거 보세요. <웃음> 바퀴벌레인데, <웃음> 어, 야, 야, 야, 얘 돌돌 나는 게 너무 귀여워. 아, 떨어졌어. 오, 조심하세요 전구은 위험합니다 까지야 까지 가시. 와이 거머리가 있는데 아 이거 또 만났네 얘네가 흡혈 거머리에요 여러분 아, 아, 아 싫어 와 여러분 얘네한테 안 물리시는 걸 적극 추천드릴 거예요 와또 언제 여기 올라왔어 나 이거 좀 떼줄 수 있어? 와 흑혈감이 너무 많다 아 잠깐 내가 떼줄게 떼줄게, 떼줄게. <웃음> 역시 물리고 있을 줄알았다니까 어, 아! 떼어 떼어 떼어 아 야야 날려버렸어 벌물린 것 같아요 이게 느낌 이아 진짜? 저좀 주는 거 아니에요? 다행이다 난안 물려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화상벌레가 있는데 베트남 화상벌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물리면은 또는 얘가 분비하는 그 독에 노출이 되면 화상을 입는 것처럼 피부가 일어나거든요 얘는 찐입니다 한국에 화상벌레도 있는데 걔는 좀 약한 편이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해외 왔을 때는 색감이 진해요 자 이런 식으로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와오 개미 오 조심조심조심 조심 와, 와 미쳤어 와 바퀴벌레 음, 엄청 이거 갑옷 뭐, 바퀴 종류가 같은 거거든요. 희식류인가? 이거, 어, 이거 더 있을 텐데 와, 이게 새끼고 음. 와 미쳤어. 이거 무슨 로치일까요 나 이만한 거 처음 봐. 자연에서 미국의 전문가가 음. 계신데 그 사진 찍어서 보내봐야겠다. 제가 이 이거 하나 먹어볼게요. 이거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음,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어 맛있어 재있어맛있어요어미있오재미 음, <목소리> 음. 어, 어, 잡았다 아이키츠 오스어재입니다 무슨 스어재인지어 재미있어 재미있어 재미있어 재재생이된흔적있있습니다어이쁘네어 재미있어 재어요미여어 재미있어 이요어디요있미미어 지 연못 속으로 보자면 여기 있습니다, 여러 분들. 오 어, 여기 있네. 여기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막이입니다. 예. 오 이게 많다. 예. 오 엄청 많아. 예. 엄청 많아. 사막이, 예. 사막이. 응. 제가 응. 여기 세네 마리 있어요. 예. 저희 다큐멘터리 PD님 여기 에 많아요. 어 음. 이게 아. 굉장히 귀하다요. 와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정말 다양한 생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 근데 거머리가. 생물이가... 습니다피 피 먹으려고. 어우 여기. 어? 아, 깜짝이야. 아, 곱둥이었어. 아, 깜짝이야. 뭐예요? 아뭐 뭔지 모르겠는데 귀여워요. 아 지금 파충류 하나 잡아 줬는데 제가 지식상으로는 카멜리 카멜레온 리자드랑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안 커신 거 같아요. 이뻐요. 얘네 풀어줄 것 같습니다. 아 귀여워. 야, 한국에 있었으면 진짜 키우고 싶은 그런 비주얼인데. 보호주고 싶어요. 보호해주고 싶어? <웃음> 진짜 별로 안 도망가네 착하네 아니에요. 그냥 종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주작 아닙니다 <웃음>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2 시간 정도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촬영을 했어요 근데 오전 체제 굉장히 재밌었고 색다른 뭐 파충류 그리고 뭐 바퀴벌레 등등 봤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밥을 먹고 그다음에 야간 등하 체집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주간 오후에는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 같습니다